야아아혈압비야아오만 점식 뜨면 진짜 살살 떠도 사0만이야 yeah. 자, 하이고 드디어 우리가 어젤드 우리 어젤드 PVP 가보게 될 텐데요. 어? 계산에서 일단 마신덱 전용이잖아 딱어 우리 마신들이랑 같이 서 있으면은 마신들 영웅 한 명당 공관이 4%씩 증가한다. 3명서 있으면 4, 3, 12, 12% 증가. 모든 적군 공격력 6%씩 감소한다. 6, 3, 18, 18% 공격이깎아내리고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정도인데다가 본인은 이제 서포터예요, 서포터. 이게 막 극딜 나오는 스킬은 아닌데. 우리 이제 패서거 둥둥 쭈쭈쭈가 필각을 하다가 좀필살기 게이지가 많으면 분쇄로 좀 딜이 조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정도고 서포터라고 보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서포터로 아서 좋은 기술이죠 마무리에 전체 감염기 같은 거지 전체 감염 을 시키는데 우리는 이제 페스타랑 같이 쓰기 때문에 전체 기 굉장히 조중하거든요 전체 기 쓰면 전체한테 암흑 걸려가지고 어, 암흑이 전장이 많으면 우리가 또 기본 이력치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감염도 시켜가면서 어? 필살기는 전체 약점 피해다 그래서 기본. 걸려있는 상태 터지면 올킬 날 수도 있다. 이 정도 상태고요 투급은 지금 생철이브스 당시 투급 6만 4천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코스튬까지 싹다 풀어보면 6만 5천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마신덱 드디어 3형제덱이 완성되는가 가보도록 합시다. 예. 지금 저격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가자! 아, 야, 저, 저, 저 덱이구나. 저 덱, 그, 알지? 형이 그때 이제 생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오토로, 오토로만 놔둬도 겁나 센 덱. 웬만한 사람들이 오토로 구슬을 못 잡는 그런 오토로 좋은 덱입니다. 그래서 방어 덱이 실나나 어떻게 가냐면 일단 전체에 가야 돼요. 전체에서어둠 한번 입힙니다. 그리고 전체에 가고 옷 전체기 하나 더떴어 그러면 이렇게 전체기 세개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봐. 착! 탁! 착! 착! 자 일단 딜은 약해 이건 당연히 약할 줄 알았어 근데 전체 회불 상태에서 어둠이 지금 6개에 합이 9개 어둠이 9개 들어갔고 회불이 아, 회복이 안되기 때문에 이제 안매리이 우리를 쓸어 담으면서 피다 채우려고 하는데 피를 못 채워요 이게 바로 마무르의 무서운 점중에 하나거든 마무르 이것 때문에 진 제가... 쳐봐봐 하잖아 젊마도 어? 야 이거 뭐야 야아아 아, 혈압이야 아, 팅창은왜 이렇게 기뻐봐 이거 하지마라 너 이렇게 진짜 형 위로를 해줘야지 위로를 이렇게 먹고 이게 아 잠깐만 이덱좀 세거든. 자 잠깐만요. 올리가지고 이제 안메리 다 미친 개 난리치는 그런 덱이잖아. 이번엔 전체기가 두장뜨진 않았습니다. 감염 시키고 하다닥 치고요. 아그 다음에 감염 됐으니까 안메리 바로 쳐도 돼요. 왜냐면 다음 턴에는 안메리 회복을 못할 거기 때문에 이해되지제어 원래는 다어야또 저격 들어왔구나. 아이씨 회복을 못 시켰네. 아 회복을 못 시켰네. 딱, 형, 지금, 볼을 해야 되는, 해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야, 그러면 신배 멕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던져야 되겠다. 지금 저격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형보다 투급이 못 높을 거면 회피 먹고 들어오더라고, 다들. 아 어, 그러면 내가 이제는 순서 바꾼다. 신배 멕이 먼저 하고, 회불 걸 감염 걸고, 그 다음에 쭈쭈쭈쭈 찌는 거야. 그러면 안메리 지금 아무리 날 때도 피를 못 빨아가요. 오케이? 자, 치는데 우리는 눈에 근타로 들을때 근타로. 치보세요, 한번. 치보세요, 엄지님. 예? 우리 기론아, 형, 들어간다, 이제. 자, 우리 기론한테 굉장히 뭐, 아, 잠깐만. 아, 이게 예, 좀 그렇네. 잠깐만, 니 암흑 몇 개고?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 들어갈게. 자, 자, 세 개. 우와! 죽겠는데? 세 개! 자, 가자. 앱스텔 투프로! 우와! 야, 이 봤나? 나 이제 죽이려고 했어. 이제 잠식 들어갔거든. 이제 잠식 들어갔거든. 야, 서브 딜러로서는 괜찮은데? 지금? 필카기였어요 방금 그거? 필카기인데딜 기대 안 하고 그냥 어둠 하나 쌓으라고 던진 거야. 근데 치기 붙는데 자, 요정도, 요정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페스타가 왜더 세져 있겠노? 왜더 세져 있겠노? 자, 계산해보자. 라반이 지금 공관 10% 올렸어요. 공 관이란 무엇이다? 공격력, 치확, 치피, 관통률. 맞지? 그렇게 다 올라갔어. 어 그렇게가 10% 달러 갔는데 어제드가 뭐 했노? 어제드가 공간을 또 12%도 올렸지? 공격력, 치확, 치피, 관통 다1 0또 올라간 거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어둠을 또한 번, 전체적으로 어둠을 한번싹 빨아줍니다. 빨아주고, 어차피 필살기 못 써요. 필각도 있는데다가, 뭐, 이제 형이 화날 때도 됐지, 이걸로 찍어볼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싹! 아, 삼성 쓸걸 그랬나? 아, 삼성 쓸걸 그랬나? 174,000, 야! 우와! 야, 뭔데? 야, 이거 누가 약하다고 그랬어. 야, 이마 누가 약하다고 그랬어, 이거? 야딜 약하다며 딜은 약하다며 어? 야 서포터가 이 정도 하면 된거 아니야? 야 서포터야 임마 이거 심지어 방금 필깍 한 거라고 필깍 던졌는데 치기 뿌는데? 필깍이 딜이 뭐고 이거 야 이걸 오랜만에 느낌고 하는데 막까지는 맛이구만 선맨형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상대 디버프가 없을 리가 없겠지 디버프가 주로 있겠지 디버프가. 그럼 약간 피해가 터지나 안 터지나? 터진다 이 말이야 자 들어간다 이? 바로 쓰면 되겠지? 바로 쓰면 맞겠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거 한번만 더 맛보고 야죽이지말 마라 필살이 봐야 된다 사살해라자 와! 야, 트위트 개 막. 야! 야, 이거 뭔데? 야, 지렸다. 심지어 생체 아, 그렇네 심지어 생체인데 지금. 서포터라면 구수형, 얘 포지션 서포터가 맞아요. 근데 딜도 센 딜포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딜포터 정도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지가 서있기만 해도 지금 페스타형, 선맬형 다 세지거든. 근데 지까지도 딜이 이 정도 한다. 자, 아, 엄지님, 또 엄지님이 이제 고만, 그만. 이제 고만해. 왜냐면 다양한 영상을 봐야지, 엄지님아. 오케이? 자, 요번까지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회피 음식 요걸로 뺏고, 뺏고. 자, 바로 들어갑니다. 감염, 감염 들어가고요. 툭툭툭툭툭 처음에는 딜이 좀 약한거에요 요거 때문에 실망한거 같아 아까 실망했다는 분들 자 요렇게까지 때리면 어떻게 되노 지금 암멜 피반 날라갔는데 암멜이 아무리 뭐 개난리를 쳐도 피못빨아가요그 다음 암멜은 굉장히 손쉽게 순삭이 되고 그 다음 타겟으로 이동합니다 자 하루님 처젤보다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인가요? 라고 후원해 주셨는데 일단 마신덱 한정으로는 처젤보다 훨씬 좋아보입니다 저는 예, 처젤은 필각을 못하고 필까 있긴 하지만 소멸이 그게 뭐, 데미지 없는 그런 소멸이 있긴 하지만, 전체 감염기에 때리면서 필까 아, 요걸, 네뷸라, 우리 오, 오젤들이 먼저 죽여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좀 다른 변수를 보여줘서 좋, 았습니다 오히려. 전체기 한번더 쓰고, 여러분 끝났지? 이거 잠식 들어가거든, 이번에. 자, 이거 한번 갑니다. 촥! 132,000. 자, 신, 배어내기. 236,000. 만 잠식 들어갔어요. 오라! 51발! 5 1만 알겠지? 페스타가 날뛰게 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 페스타 폐가 다 빠질 때쯤 됐을 때 선맬이 나중에 또다 미치가지고 이걸 당수로 찍찍 붙습니다. 사이사이에 위급한 일이 생길 때 필각을 해주면서 필각을 해주는 역할 자체가 이제 젤드야. 그리고 전체기를 어둠 싸우면서 감염시키는 게 젤드의 역할이고. 근데 은근히 필각하다 애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사이즈 나오나 자 이게 무조건 젤드를 죽이려고 하네 오케이 젤드 죽겠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차라리 저렇게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어둠 세계죠 이제 죽은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치고요 이성 안 써도 돼그이성이면애 몸이 막 찢어져서 죽을 거야 개 작살 난다 봐 봐봐 이거 착와뭐 여기서 죽는다고 이십일 아니 이제 찢어야지 뭐 무슨 애가 몸이 없노 자 이성 갈게요 자 아직 그거, 발동 안 됐어. 그, 잠식이. 오, 팔, 오십, 오십만. 발동이 안 됐단 말이야, 아니. 잠식이. 뭐, 잠식됐다가 지금 백만 터지겠노? 지나다가. 잠식된 것 같아. 하면 백만 나오겠는데? 생철인데, 그러니까. 페스타도 생철인 거 봤지? 페스타도 생철이야, 지금. 야, 필사기 구기, 살살해라. 필사기 봐야 된다. 와, 얘들이 오늘 뭐고? 얘들이 뭐, 일성 막 던지는데 왜 다. 다 필살기 데미지라 오늘 1승 던지는데 이게 오늘. 구수님 지금 아래가 축축하시죠? 막 지금 막 흥근하다, 지금. 흥근해가지고 지금. 와, 야, 이거 오늘 맛깔지네? 이건 진정한 형제 사기덱이 나왔다고 보고, 형제 사기단 메타가 온게 아닐까. 왜냐면 3 6만3천0 나와, 투급도. 진짜 작정하고 서브에 더원 넣고 막 난리 쳐가지고 전부 생체를 입고 이러면 이거 투급 넘길 수는 있는데, 찐덱으로 이게 투급 넘기 쉽지 않아요. 어, 요, 요덱 좋거든요. 이분도 회피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들어갈게요. 어, 아니네. 회피 안 먹으셨고. 자, 슉슉슉슉. 자, 해블 걸려있어요. 그래서 지금 때린 거는, 우와! 와, 이게 페스타가, 페스타는 잠식시키고 때리야킬 따오면서 좀세네거든 근데 지금 오젤드랑 같이 서 있으니까 그냥 쭉쭉쭉쭉 이거 던졌는데도 이렇게 세. 이게 뭐 개돌아붙는 것 같아. 자기 형들을 겁나 돋보이게 만들어줘요, 지금. 형, 내가 10만 이하를 못 봤어? 이러면서. 제 10만 이하가 없는 것 같은데? 뭐 미치쁜 것 같아 딜이 막 수시고 하는데 쉽게 못 죽여요 진짜 정말 어둠 지금 전장에 어둠 많이 쌓였잖지 진짜 쉽게 안 죽습니다. 오 바로 나가셨어. 이거는 나간 분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요 뭔가 어떤 벽을 만난 느낌일 거예요 진짜 와. 왜 바닥에 노란 생물이? <웃음> <웃음> 후스님 안멜 떡락각기 안멜 넣어서도 해볼게 요 그러면 선멜 빼고 저 자리 안멜 넣도 이런 미친 짓이 가능한가를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고개 이제 다음 영상이에요. 다음 영상 커밍 소에서 이이 덱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 비싼 덱이 나왔어요. 페스타 덱인데 연마 쓰는 거, 연마 저거 이성 이상 스킬 못 쓰게 하는 거 이거 어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셨고 자 일단 우리는 무조건 무조건 가장 강한 딜러한테 이거아 인마 을 칠까 요렇게 가볼게요. 요렇게 출발해볼게요. 자신 대은혜기 자 해피 먹고 오셨고요. 자 여기서 어, 감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 쭉쭉쭉쭉쭉쭉쭉쭉. 역시 상대도 페스타이기 때문에 페스타가 생체를 입고 이래가지고 페스타가 탄탄해요. 하여튼 이제 탄탄하더라고. 내호크도그때 처음 딱 첫인상이 그랬어요. 그럼 페스타부터 때려지기면 되지 않겠나 하고 해우랑막 해봤는데 페스타를 막 점사로 막 1인기로 막 찍었는데 안 죽어. 쉽게 잘안 죽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 정화가 있네. 정화가 있어서 좀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죠? 선맬의 그 디버프 지우고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암흑은 지워지지 않는다. 암흑은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세 개죠? 세 개, 3개? 네 개. 아, 잠식됐어요. 그러면 들어갈게요. <웃음> 자, 또한번 회복을 못하게 만들어주고요. 신! 배어내기 들어가면서 잠식 떴어요. 오르륵! 오르륵! 40만. 잠식 뜨면 진짜 살살 떠도 40만이야. 40만, 50만은 기본이에요, 기본. 일성으로 던져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 페젤드가 나왔네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다. 페젤드와 오젤드의 격돌입니다. 형, 오젤드 잠식 딜 보고 싶어. 오! 아이디어 좋은데? 그거 한번 구현해볼까? 물론, 이것만큼 세진 않을 거야. 왜냐 압력까지 더해지니까 그건 더 세거든. 이봐, 지금 우세 속에서 막 당수 꽂는데도 안 죽지. 자, 세 개. 지금 선멸세 개. 어, 저만큼 편상하는데 맞아줘도 돼. 자, 네 개로 만들고요. 일단, 둘다네 개로 만들어주고. 그래, 이게 좋겠다. 네 개로 만들어주고. 오젤드 뒤를 보자, 이거 아니야. 야, 이건 나 이거.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일석이,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형, 저도 게 오! 들뻔 했다! 아, 될뻔 했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지겠다. 야, 야. 그러니까 그 잠식에, 잠식 이제 모든 유익치 40% 깎기잖아 그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암약까지도 내게 200% 증가하기 때문에 패스타콜 해야 돼. 신분할지. 근데 한번 보여달라 해서 보여준 거야. 마세를... <웃음> 아이고, 야 맞아도 맞을 만한데 어둠 많아서인가? 자, 피사기 맨날 미쳤으나, 와 탄탄해. 지금 디버프 우리 지금 몇 개인데도 치명이 또안 터지기도 했지만 탄탄하기도 하고요. 아 이게 십살이 보내드릴 수 없는데 우리 지금 잠시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죽지 마시고, 자 죽으면 안 돼요. 죽지 마시고 잠시 잠식 우리 잠시에다 이성으로 한 번만, 자 좋아요. 좋습니다. 아, 지금 잠식 시키면 안 된다. 지금 잠식 시키면, 다음 턴 되면 잠식이 끝나기 때문에. 아니다, 차라리 필살기 딜을 보자, 그러면. 약점 피해 다 있기 때문에. 아, 죽이지 말아주세요. 잠깐만. 우리 진짜. 아니. 되겠어. 아, 필살기 못쓰게. 오케이. 자, 그러면 잠식 딜 잠식이 없어졌고. 잠깐만. 두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아, 어, 되겠다, 되겠다. 볼수 있겠다. 죽으면 안 된다, 얘들아. 아,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아이씨, 보기가 너무, 너무 세서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 이게. 아니, 어떻게 야볼수 있어? 못 보는 것 같아. 잠식 딜을. 미안합니다. 이거를 어 너무 쎄서 진짜 이제 페스타 떡상한 건가 제가 보기에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찐으로 일주일 넘게 좀 즐겨봐야 되겠지 아직도 안 죽었다고? 우리 어제? 아직 안 죽었어요. 이거 필각도 된다는 거 이렇게 필각도 되고 이제는 선멸이 날 때가 됐지. 잠깐 필각하지 말자. 우리 필각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지금 아직 안쓸 거거든, 이게 오징어가. 요거 삼성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페스타 SSL, SSS, SSS 드리 가나요? 써봐야 알겠지만 갈것 같아요. 이게 바로 19만 이런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뻑하면 막 20만 이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어, 일단 안멜러서도 바로 또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